Hey! 잘이제 아직 방송 전켰을 어, 까 방송 전켰어요어 되게 오랜만에 뵈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라디오는, 평... 네. 라디오는 평소에 그래 해보셨죠? 네네네 데뷔한 지 얼마 됐지 지금? 네. 저는 지금 8년 차 네, 저는 네. 이제 막 3시간 아 7시에 네. 방송할 때 네. 데뷔하셨던 네네네 네. 네. 네. 저는 7시에 아니, 24영자예요 아, 그래요? 일단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야, 한 새벽 한, 3시 어, 정도 어, 새벽 3시 어, 정도로 딱좀 차분하고 잔잔 차분하고 잔잔한 느낌으로 아, 오히려 좋아 오케이, 오히려 좋아 시작! 이런 사람만은 되지 말자 어, 아, 네. 이렇게는 사지, 살지 말자 아하. 최악의 인간 유형들을 알아보며 교양인으로 거듭나는 고품격 토크쇼 교양인의 삶을 위한 품격 있는 대화 교상품대 안녕하세요 교상품대의 DJ를 맡은 에스쿱스입니다 자 오늘 교상품대에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 특별 초빙한 패널분들이 앞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도겸! 무하는 우지 DHC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도겸 씨부터 한 분씩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드리고 할게요. 사랑해요. 아 좋다 좋다. 네 따뜻한 심장과 차가운 이성으로 초천사인 멘트로 여러분의 사이다가 되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사이다 사이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 우아해 우아한 사람. 오지입니다. 아, 네이름거더 좋아하네요. 와, 예. 네, 레드 투, 레드 투. 네. 산은 산이고 모는 모래다. 저는 비엣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네 분이 또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교산품대. 네. 네. 아. 정말 핫한 라디오를 하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패널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 모였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교산품대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영어를 못해서 항상 아메리카노만 시킨다고요? 영어를 못해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사셨다고요? 네, 이젠 당당히 외쳐주세요 I can speak English 야, 너도 영어 할수 있어 <웃음> 네, 마음만은 나도 네이립 스피커 오늘도 영어 공부, 열정적인 당신을 위한 실전 영어 마스터 프로젝트 야너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야너드에 LA 젤너맨 조슈아입니다 아, 아 LA 젠틀맨 저는 야너도의 감성 뉴요커 DJ 배우입 진짜 아, 라디오다 아 네. 진짜 라디오 네. 오늘은 특별히 영어 공부에 열정 가득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정한 앤 디노 씨 어서 오세요 정한 앤 디노 아, 아, 아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두분 네. 오늘 야너도에서 이것만은 꼭 배우고 싶다 오늘의 목표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어, 이제 당당하게 당당하게 룸 서비스를 시킬 수있어요 아아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죄송해요 네, 네. 그 아, 정도는 할수 있어요 네. 아 신문이 억면하네 너도 할수 있어 어?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가사를 쓸때 영어로 쓰는 걸좀더 머릿속에서 빠르게 빠르게 그냥 음,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너도 할수 있어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온 세상 억울한 일 답답한 일킹받는 일들로 잔뜩 얼굴 찌푸러진 네. 당신을 위해 인간 다리미가 되어 쫙쫙 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진행을 맡은 DJ 민규입니다 네. <웃음> 네. 저희 프로그램은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고민과 사연들의 아낌없는 참견질로 외과 성의를 다해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와, 오늘 저희와 함께 인간 다리미가 되어 주실 패널분들을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저부터 인사를한 번씩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우리 네, 네제 팬분들 어, 네, 네. 승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저기구나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데뷔한 저. 아, 네, 없어서 <웃음> 괜찮아요 이제 네, 막 데뷔한 신인 가수 호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네. 처음입니다 네, 네 준입니다 감사합드립니다네 반갑습니다 정말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채을세 아, 분을 모셨는데요 아 어, 참견에 앞서 참견을 열심히 할 건데 오늘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다고 뭐 각오가 있나요? 아, 오늘 근데 좀 편하게 그냥 팩폭해도 돼요? 아 그런 팩폭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채널은 선수 아, 뭐 아, 씨도 긴장하지 마시고 네네. 편하게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네, 네. 편하게 하신분 네. 네.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소속사 아, 매니저 형이 누구야? 그 저희 매니저가 이제 그 한, 한성... 아, 성수 형이야? 네네네네 아이고 나 또... 예전에 또성수 형이랑 또 같이 아... 어, 오늘 아, 선배님처럼 네. 과감하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연락해볼게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인간 다리미에의 활약을 기대해보면서 얼굴 질프리지 말아요 첫 번째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광고 안하고네 아, 네, 본격 코너에 앞서 저희 DJ들과 게스트분들이 한 명씩 짝지어서2대1로 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아, 어떻게 짝지어야 돼요? 아뭐 일단 혹시 두분 원하는 짝꿍 DJ 있으신가요? 아, 아 있으세요? 네. 저는 옆에 있는 아그리저도 아, 이게 또어지그제이면또 네. 어, 헷갈리니까 반반 이렇게 넣어놨다고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 음, 저희 네. 네. DJ들의 영어 실력을 음, 좀 네. 뽐내기 위해 어. <웃음> 그텅 투스트 문장을 좀 준비해 봤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간장 강장... 문장. 아, 알죠 알죠. 예문 네, 네. 알죠. 간장 문장, 간장 문장은 굉장히 어렵. 려워 어, 그래요. 네. <웃음> 그런건데 뭐? 아 누구 먼저? 네. 저부터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Betty okay, boughter okay, b u g t e r bit of butter. The butter Betty okay. boughter okay. b o t was a bit bitter and made her batter bitter. So Betty boughter b u g t e r bit of better butter, making Betty butter's bitter batter better. 네. 저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럴 베럴 바로로 베럴 베럴 베럴 베럴 베럴. 면 저희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막한 다음에 <웃음> 아, 막한게 아닙니다. <웃음> 네. 나중에 슬로우로 돌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네. 저도 한번 해 볼게요. 네. Look l k like s l o o k like s l a k s Look luck, likes legs. look licks l o o k look takes licks a n l a k s duck like. Duck l i k s 아어렵지 아, 어려워요. 네. 네. 일단 저의 실력을 네. 보셨으면. 아 네. 네. 저는 조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뭐 디노 씨나 정한 씨도 직접 아, 이걸 읽어보는 네. 시간을 가 네. 아, 게.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p e p p 피 r p e p p 잘해 잘해. 잘해. 피 <웃음> 아, 너무 비웃으시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잠 아직 나왔어요. 아, 잠깐만, 아송해요 아, 아, 아, 아, 아, 비슷한 거는것같지만두 분, 두분 나왔어요, 지금. Paris, Wes, t h Pector. p e c o r i c t o r Pepper's Dead. 피를 해리포터고 올라가 피를 <목소리나> 피 네, 피어, 피어. 피어. 네, 일단 첫 문장부터 틀렸는데 아. 패럴가 아니라 피를 피를 아, 어. 이게 영어로 아 이게 어, 피를 페이퍼 아, 아. 파이퍼 타이퍼 다 틀려들면 안 돼요? <웃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니, 아 괜찮아요. 영어 아예 괜찮는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그럼 정환이 갈까요? 옆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 좋아 좋아 What mine in the mine to mine with mine is mine My mind be a mine nine 네네, 여기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커미니 아 선배님, 아이비 미미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문자들이 막쏟아지기있 아 합니다. 아, 네네. 아, <웃음> 자우지 씨, 그럼 첫 번째 문자 메시지 한번 읽어 주시죠. 네, 1 6 6 0 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 오늘도 룸메 때문에 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 와, 아이고 아이고야. 아침 여섯 시부터 오 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아 이거 민든데. 아, 아 누군가 아무튼, 생각이 나네요. 네, 정작 본인은 듣지도 못하고 쿨쿨 아 잠기 어두. 룸메 정말 최악이에요. 아, 이건 조금 화가 좀 나네요. 이게. 어때, 멤버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제가 옛날 생각이 네. 좀 납니다. 제가 어떤 게 있죠? 꽤 민규라는 친구랑 이제 같은 방을 에 썼잖아요. 음, 그쵸, 그쵸. 정확히 이렇습니다. <웃음> 정확히. <웃음> 정말 정확히. <웃음> 똑같이, 만약에 대충 8시나 뭐 7시에 일어나야 된다면은. 여섯 시부터 올려요. 0분못 일어날 수도 있니분 간격으로 한 번씩 올리다가 5 분, 3 분, 이렇게 다 밀려가지고 막2 0 초, 3 0 초에 막 계속 올리는. 제가 음. 사실 민규한테 물어봤을 때는 민규 씨가 약간 옆 사람이 깨워주기 위함이다. 아, 위안 안함이다. 음. 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면 좀 이기적인 느낌이 빈패가 좀 있는 거네요. 오늘 불면제론가요? 아 불면제론이에요. <웃음> <웃음> 청취자들의 짧막한 고민을 듣고 페트로마트로 참견하는 시간 속전속결 참견 타임. 청취자분들의 소소한 고민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빠르게 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패널분들끼리는 의견을 나누다가 언성이나 수위가 네. 조금 높아지는 거 같은 경우는 네. 안 되니까요. 저희 BGM이 바로 플레이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속전속결 참견 해 볼게요. 반 친구랑 싸우고 말한지 2주째예요. 화해하고 싶은데 제가 먼저 말공이 좀... 어떡하죠? 아아 이런 것도 순간 씨가 전문 아닌가요? 제가 뭐 굉장히 많이 트러블 메이커라서 굉장히 아, 네. 세븐틴 아, 활동하실 때 엄청나게 아, 네. 많은 일들이 있었다 들었는데 모르지만 제가 성격이 나빠서 많이 싸웠다고 는 좋은 사이가 되기 위해서 네. 더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저였으면 제가 먼저 말할 걸었을 것 같아. 요 아... 뭐라고 말할 것이나요 평소에? 제가 저희 대표님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막 먼저 말건 스타일, 좀 꾸미는 스타일이라 들었는데. 저요? 네. 아니에요. 되게 꾸미 계신다고. 아, 그건 두겸 씨가 그러셨 아, 두겸 씨. 그 옛날에 아, 세븐틴 활동할 때 민규 씨랑 세달 동안 얘기 안 했다는데. 그거는 두 달인데, 그거는 너가 잘못한 게 아니네. 그때 형이 그 생일. 에? 아유, 찌푸리지 마세요. 찌푸리지 말라고 합니다. 네. <웃음> 근데, 근데 저 생각에는 어,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만약에 말하기, 앞에서 말하기 좀 어려우면 그냥 간단하게 뭐 과일 아니면 좋아하는 음료수 같은 거 사, 사서 이제 그 몰래 책상 위에 아니면 그런 데에서 는에 이제 친구들 알아서 약간 화를 풀지 않을까? 이런 준 씨는 단한 번도 그렇게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네? 저는 아는 사이였어요? 어, 왠지 준 씨랑 제가 싸워봤던 거 같아요 누군요? 너 <웃음> 어, 정말 그래? 너 나한테 요즘 <웃음> 넌 나랑 아는사 나랑 <웃음>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셨고 일주일 뒤에도 제가 먼저 얼굴 짓 뿌리지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안 있는 없들을 정리하고 싶은데 와. 막상 팔자니 팔고 싶지는 않은데 어떡하죠? 아. 음. 이거는 뭐 버려야죠. 평소에 잘 버리시는 스타일이세요 두 분은? 저는 밑에 내려가 보면 그거를 이제 모아서 기부하는 곳이 또 있어요. 네. 거기다 그냥 넣, 넣고 그냥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그 <웃음> 그 진짜 아까운 옷이 약간 버리기 좀 아쉬우면 그그 그 뭐지? 약간 그 케어마트라는 데 있는데. 아너 아, 팔아 버렸다고? 아저 케어마트. 네. 아니 민규 씨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 안 사죠 사실? 아. 왜냐면 제가 완전 태가 좋아가지고 그냥 티셔츠 이잘 어울리. 또 워낙 네. 많이 받으시잖아요. 패널도 명품 이런 행사도 네. 많이 가시고 촬영도 많이 하시고. 네? 아, 굉장히 요즘 네로라는 명품 브랜드와 같이 협업을 진행하시는 을것같은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언제나 행복한 네. 일이죠 아, 축하드립니다 <웃음> 오메가3도 많이 챙겨드시면 좋아요 오메가3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이럴 때일수록 해외 팬분들과 이제 소통을 위해 미리미리 미리 공부해두면 좋겠죠? 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K-POP 퀴즈 대결 이야, 재밌겠다 너도 빌보드 갈수 있어 와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2대2 팀 전입니다. 게스트 멤버가 K-POP 노래 가사를 영어로 설명하면 짝꿍 DJ가 해당 가사를 한국어로 맞히는 게임인데요 단 가사를 설명할 때 음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음. 제한 시간은 2분 패스는 각 팀당 1회씩만 쓸수 있어요 네네. 네 있어요. <웃음> 있어요 네 게스트의 설명도 중요하지만 저희 DJ들의 센스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 조슈아 씨 자신 있나요? 전 자신 있습니다 정환이가 아주 영어를 잘하는 친구라서 <웃음> What's your favorite fruit? 아 g r a p e fruit 네이 네. 정도 그럼 먼저 도전할 팀을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okay. 어, 디비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Fight>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디비디 i 딥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디딥디딥 디비디비딥 디딥 디비디비딥 디비딥디비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 디비디비딥 디비딥디디딥디비디딥디비딥디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딥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이게 제일 재밌네요 네. <웃음> 다음 질문 네. 읽어주세요 네. 아아 우리도 아 저렇게 아 뭔가 에너지가 네. 없으면 가볼까요? 아,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일찍 자고 싶지 않아요 어... <웃음> 어쩌죠? 뭐라고요?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웃음> 일찍 자고 싶지 않아요 어쩌죠? <웃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 씨? 하지 마요 그러면 자면 안 돼요? 밤새 하고 바로 스케줄 나오면 돼요 밤새 하고 스케줄 나가는데 준씨 맨날 제 뒤에서 원에 안 원에 안 그렇죠? <웃음> 이렇게 쳐잖아요 이렇게 쳐잖아요내 네? 다음 집은. 다시 할게요 뭘 다시 하시죠? <웃음> 네? 이미 <이민> 다 끝났어요 <웃음> 아, 뭐.. 뭐.. 자야 돼요 아, 뭐, 아까 뭐 했어요? 이 질문은 워낙 송진씨가 잘 대답해주시고 진심으로 가져가서 네, 네. 넘어갈게요 네. <웃음> 여기는 라디오 되게 시끄럽네요 여기. 옆 부스들이 네, 다 들리네요 네. 네. 저희는 약간 교양 있는 아, 네. 프로그램이기 네. 때문에 <웃음> <웃음> 교양이 다 날라가 있을 요 교양이 있고 싶은데 저기서 계속 예능이 오니까 <웃음> 그래도 산은 산이고 못래 <못난> 모래다 <웃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웃음> 네. 네. 네. 대로 네. 네 오케이 진행 부탁드립니다저 교양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다음 코너를 제가 준비해봤는데 네네 최악 대 최악. 최악 대 최악 아 뭐가 더 최악이냐 네 어, 뭐가 더 네. 최악이냐 아무리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 직장 음. 최악의 유형들이 맞붙을 예정이네요 아 <웃음> 가장 먼저 최악의 직장 상사부터 가려볼 텐데요 어느 음. 씨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쏜다 매일같이 회식 쏘는 상사 지갑을 놓고 왔다면 은근슬쩍 후배에게 얻어먹는 짠돌이 상사 아아 근데 첫 번째 거는 최악이 아니잖아. 이게 근데 생각보다 반대가 될 수도 있지. 회식을 회식을 하니까 회식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상사가 쏘겠다고 하면 어쨌든 조금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동엽 씨한테 오늘 끝나고 뭐한잔 할래. 너무 싫다. <웃음> <웃음> 이거네. <웃음> 어, 맨 맨날 <웃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쏙해. <웃음> 너무 싫다. <웃음> <맨날> <웃음> 너무 싫다. <웃음> <웃음> 근데 뭔가 먹을 때마다 지갑 놓고왔다고 음료수 <웃음> 껴가지고 맨날 얻어 먹어요. 아 지갑을 가만 아아 깊숙히 <웃음> 놓고 왔다며. 네. 아 이거는 뭔가 찔리네요. 첫 번째 질문 보고 살짝 질렸거든요 또두 아, 그렇죠. 번째 보고 살짝, 살짝 질렸어요 수정빈 그러면 에스 쿱스 의 도겸 에스대 쿱스 의 도겸이네요 네. 명호 씨 어떻게 어, 네. 생각하시요 뭐가 더 최악인 거 아세요? 저는 이미 여기서 일하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아둘다 아, 그렇죠 아니면 내가 그렇죠. 박여야 되고 혹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상사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둘중한명꼭 골라야 돼 그럼 누가 골라야 되냐? 돼? 누가 더 최악인 가 누가 더심물을더 피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 사람과 이렇게 얘가 할까. 더 싫다 하는 사람 그러면 매일매일 회식하는 게좀힘 들지 않을까 제가 생각나? 더 싫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네. <웃음> 속전속결 참견 TMI를 통해서 타임을 통해서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오늘 팬들분들의 참견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신데 직속해서 고민을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잠시만요 팬들분들의 출연을 해 드린 공연 지금 너무 <웃음> 개인적으로 진행을 한다 <웃음> 아니 패널분들은 최근에 생긴 고민 혹은 참견질 하고 싶은 다른 패널들의 행동들이 있을까요? 뭐라는지 아, 저희 눈을 보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패널분들이 최근에 생긴 고민 혹은 패널, 편회를 한다고 참견질 하고 싶은 참견. 다른 패널의 행동이 있으신가요? 방송을 해야 되는데 대본 숙지를 안해온건약좀 프로로서 조금 좀 잘못된 행동이지 않나 싶고 참견질 준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말 없어요, 지금 할 말이 없다다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저한테 어떤 아 패널들에 대한 아, 천번쯤에 물어보셔서 한번...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두분얘기하나 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아주 좋았어요 오늘 처음 뵙는데 네. 너무 많이 아, 나는 진짜 너잘될거 같아 아, 진짜 좋아. 열심히 하세요그래 <목소리도> 진짜 오늘 실제로 뵀는데 진짜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깜짝 이야 아유 너무 좋아요 아유, 아유. 아유 역시 우리 셋이 할까? 한국 듣고 올게요 그러면 이제 상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 네네 알죠? 직장 후배 장업 만나면 더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악의 직장 후배 밸런스 게임 D A 이 씨가 이번에는 읽어주시죠 네일 <웃음> 잘하는데 나 무시하는 후배 아 그리고 아 싫다. 싹싹하고 착한데 일 더럽게 못한 후배 아 야, 진짜 이게 어렵네요 아 이건 전 쉬워요 저는 그래요? 첫 번째 보자마자 이거는 너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냥 사람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될거 같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뭐 서로가 아무리 후배, 선배여도 아 존중은 해주고 이런 건 뭐 무시하는 후배면 저는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직장생활은 일하러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치 나일 때문에 여기 아온 건데 음 사람이 착하든 말든 일 못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진행도 못할것 같고 아난그 무시하는 후배는 잠을 못잘것 같아 근데 나는, 가서? 나는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 니가 어. 나를 무시해서 내가 달라진 거 있을까? 나는 이대로인데? 나는 잘하고? 못해요 <웃음> 나도 못하고 플래닛스 연습이 오늘 처음 들어왔어 하이브에 디에잇 음. 씨막 뭐 하는 거 보고 어? 아, 제가 할게 가만히 계세요 너 가수인데 너 어. 선배인데 어. 어. 아, 아, 아 그런데, 주세요 두세요 실제로 잘해 어. 어 잘해. 잘해요 그러면, 그러면, 너보다 잘해 막. 너무 잘해 막 그러면 막 갑자기 어. 잘하면 해야지 <웃음> <웃음> 잘하면 해야지 아. 난, 나는 그래 어쨌든 아나 보다 잘하면 나 보다 능력 있으면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어 되려고 봐 저는 무시할수록 무시무시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 후배를 더욱더 무서워할 것 같아요 음음 다음 넘어갈게요 자두 네, 네. 번째 질문 읽어주세요 네. 패널분들 참견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은데 즉석에서 고민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참견 네. 분들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다양한 고민을 보내주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도착한 문자를 읽어보고 참견해볼까요? 준씨 한번 읽어볼래요? 공쿠, 공쿠님에게 멤버들의 오디오가 너무 겹쳐서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오디오가 너무 겹쳐서 힘들어 네. 그리고 4143님께서 네. 네. 멤버들이 네. 센터를 못 맞춰서 힘들어요. 네. 네. 네. 너무 많이 움직여서 카메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아, 잠시 이거, 이거 이건. 실제 고민이라고 하네요. 공구공구님께서 아, 잠깐만요. 오디오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디오 공구공구님이 이게 제가 누군지 지금 되게 연, 연상이 가거든요. 아, 네. 네. 아 이게 이게 프로시라면 이게 저 열세 명의 그 마이크를 자유자들로 이렇게 바로 믹싱을 들어가면서 이제 야, 볼륨 그렇죠. 조절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걸 힘들다고 하면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도 프로라면 좀안 겹치게도 해야겠죠? 겹치게 한점죄송하겠합니다 <웃음> 정말 미안해 알죠? 제 마음? 네 다음 좀 읽어볼까요? 4143님 음. 멤버들이 센터를 못 맞춰서 힘들어요 너무 많이 움직여서 카메라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센터를 못 맞춘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아, 기분 나쁜 아, 얘기예요 저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센터다 어 좋습니다 어, 좋아요 아주 신인다면 되이 좋아요 나한테 맞춰! 좋아 아, 역시. 슈퍼스타트 할수 있는 거 같아 점점 봐봐 아, 카메라 다너 찍고 있잖아 지금 센터라고 생각하고 무시 어디 아 그러면 네 번호 지도 팀 먼저 도전하겠습니다 네. 시작 um red yellow and green 신호등. 아, 신호등, 신호등! 아, 신호등! 신호등! 신호등!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well, 나 <웃음> one w o t 1, 2, 3, 4, 5, 6, 7. 아, 아, 음이 으면안 되잖아. 음이 너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음이 너무 이안다 음이 너무 음안 됩니다. 이안이너이 음이 너무 안이니다이 Heart. Heart. Shock. Heart. Shock. Little, little heart. Right, shock. Right, 작은 작은. n o no. No, no. Understand. Taken. Taken. Taken. Taken. t 잘좀 해봐. 레 비트 레 비트 펌핑. 살짝 심쿵, 살짝 설렜어 나. <웃음>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N N N u right now 지금. This song 이 노래. Me 나. Made made me you made you. <웃음> 야, coming, yeah yeah yeah. c o m i n one two three. <웃음> <웃음> 지금 이 노래가. 널 나에게, 1, 2, 3에 uh, 오겠어. Um, 막. 아. Uh, 음. Um, right now. <웃음> right now. 지금. This song. 이 노래. <웃음> made. m a n d r 이렇게. 한문제 <웃음> 맞췄습니다. 지금 이 노래. 네. 지, 지금 이 노래가 될수 있게 만들어준 네가다가온다 셋들 래나아이거 아, 세븐틴 노래네 심지어 아. 일단 살짝 설썰 l 어 영어로 리예로 펌핑이라고 한 거예요. 살짝 설 l 어 아, 뭐라고 하냐요 뭐. 지금 잘못 찾아온 거같은데동시통역이안 그 돼. <웃음> 일이안 네, 돼. 동시통일이 안 돼. 동시통일이 안 돼. 동시통이안 돼. 동시, 아, 동시 괜찮아요, 티나게 암호하는, 아은 하는 부부 어, 순간이? 순간이야 순간이 아. 어제 아. 이 글을 읽고 아. 한불이 딱 떠올랐어요 응. 업무 외 응. 토크 1절 너 아. 나를 일로만 어. 대하는 호배 어, 명호, 아. 명호 명호 명호, 아, 저, 아, 명호. 근데 사실 명호네. 순간들 명. 명호 근데 업무 외 토크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그런 거죠 일이 끝났는데 뭐 퇴근을 같이 한다거나 밥을 먹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조금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그럼 에어 팟 이렇게 딱 끼고 나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와, 저는 그 상황에서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음... 그... 굳이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아니 왜왜왜 왜, 왜?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적인 얘기를 좀 해야지 뭔가 좀 뭔가 사람 간에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게 그게 너가 바라는 점이잖아 그래 나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바라는 거 바라는 거잖아 네가 바라는 <웃음> 거고 <웃음> 문제가 있는 건가? <웃음> 아니 문제 아니라 어. 네가 바라는 거는 그 사람에도 어. 얘기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일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근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뭔가 이게 음. 업무 외에 일절 얘기를 안 하는 분은 그 사람이 되게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 음... 이게 그렇지. 100% 나한테 막아 어, 선배님 뭐... 어, 멋있잖아요막 되게 어, 잘하는데요? 어, 뭐 진짜 어, 짱, 짱! 많이 오, 해본 섭씨인데? <웃음> 이런 정도는 저 사람 자체를 신뢰를 네, 못할것 같은데 믿음직스럽진 어. 못하죠 그게 어때요? 어, 어, 어, 저는 뭐 뭔데? 저는 뭐두 가지 다 좋은데요? 둘다 <웃음> 어, 아, 좋다 네뭐 티나게 아부해줘도 뭐전 딱히 빼지 않고요 <웃음> 아부 네. 아부 보여 주시는데요 네. 아부 아 할게. 아부요? 아제 아부 받는 걸 좋아해요. 아, 아 받는 아부. 걸 좋아해요. 오케이 준비. 시작. 아이 눈 플러스 감아. 아이 l o s e 아! <웃음> 눈 감아. <웃음> 아 이거 진짜 쉽다고. 아이 클로즈. 아눈 감아 깜짝 나 가는 거 넘어갈게. 됐어. <웃음> <웃음> 미 나 together 나 같이 s t a r see 나 같이 별 보러 가자 어? 나 같이 별 보러 갈래? 나랑 같이 별 보러 go, 갈래? go 나 나랑 같이 별 보러 가지 마? y o go n o question 나,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랑 같이 별 보러 가 가지 말까? 아. 갈까 말까? 어.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목소만>? 아 어? 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어어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하하 아, 하바리나하바하하사하 맞춰야 돼 그럼 노래를 불러봐 하하하 아, 와 진짜 알아도은거 됐어? 형형 지금 거는 봄바람 휘날리며 그전 거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그래 안을래 고맙겠지않 아휴 눈 감고 나가 <웃음> 아, 나는 진짜 센스가 없어 이거는. <웃음> 네가 영어를 못하는 게 <웃음> 아니고. 우리는 영어를 못하지 배우러 온 거잖아 이 자식아. 가르쳐 봐, 아버지네 이렇게 번호 팀이 이기게 했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네. 게임이 마무리됐는데 예, 승리 팀 소감 한마리 들어볼까요? 네 정말. <웃음> 네, <웃음> 네 정말 겨우겨우 <웃음> 이긴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되게 네. 재밌었어요? 네 예,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네. <웃음>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네. 코너로 바로 네. 이어가 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말아요 다음에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아, 민규씨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편하게 하세요 네. 아, 예. 네. 좋아요. 수치가 안된게 아니라 아, 지금 광고 나가고 있어가지고 선 네. 진짜 너무 재밌어요. 끝까지 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너무, 너무 잘하고계세요 일부러 약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맞아, 맞아. 저 오히려 선배님들한테 참견질 하기 진짜 좀 어렵다 생각했는데 이게 되게 쉬운.. 원래 방송할 때는 것 그냥 방송이라 생각하고 아. 방송할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 어. 알겠습니다. 또저 형은 또 흡수 잘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아. 응. 민규 오래 봤어, 민규 들어, 들어갈게. 네.